One more, please. EA Sports, it's in the game. 어, 이렇게 귀엽다. 어, 이 캐릭터 뭐야? 얘도 막 쏘지네. 오. 아총 쏘는 거. 빵빵 빵. 돈은아. 돈줘 돈, 돈. Show me the money. Show me the money. 배워? 그, 뭐야, 요기 사람 있구요. 좀비인가? 어, 깜짝이야, 아저씨. 아바타 매너 좀요, 진짜. <웃음> 여기 계신 분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, 지금. 자, 안개 쪽으로 고고고. 오! 오 마이 갓! 들어와! 에이씨! 헤로님 반응 볼까요, 헤로님 반응? 헤로님 반응 보자. 여기야, 여기야. 여기 있어. 헤로님, come on. 아, 걔네들 이거 안 무서워. 이거 그냥 서 있는 거야. 얘 사라져, 얘 사라져. 아죄송 <웃음> 네네. <웃음> 아 미안해 네, 네. 아, 네. 미안해데또 소리 아, 잘 됐어, 됐어. 소리가 혹시 끊기나 좀봐 달라고 아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조금 차신을 a s 저 기타 있는데. 기타 있다고요오잘 네. 치시나보네요 조금 칩니다 오 바로 치시네. 오. 오. 잘 친다. 오오 되게 잘 치셔. 잘 치셔. 야, 고수 보수, 고수분이신가 봐. 노래 불러 줘요. 노래 그러니까 한 곡. 이거 실 텐데. 아, 어, 오 와, 잘 친다. 어, <웃음> 잘 친다. <웃음> 그그다서 나미이야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다아도이그 진짜. 잘하셔 너무 잘하셔 박수 야 잘한다 <웃음> 완전 고수자아 제대도 도세요 이제. 왜 저요? 제대 입도 하셔야지. 지금 네. 나더러 여기서, 여기서 나더러 하라고 지금? 한, 곡, 한곡 뽑으셔야죠. 여기서 나 하면 지금 공개 차인거 알죠? 음, <웃음> 아. I did not 다 저저 친구 목소리 짱 좋다. 어제. p r i No. Your your voice is really cool, oh, man. thank you. 게 e 성다 Could you tell me EA Sports is in the game, please? EA Sports. It's in the game. What? You know the y o n e a Sports, yeah. EA Sports. o a s t is in the game. Yeah. w wow, o cool, man. Uh. Yeah, yeah. One more please! EA Sports, it's in the game. Wow! EA oh, Sports, oh, it's in the game. Oh m y gosh! Oh my gosh! Nice. Oh my nice. gosh! Oh my g o s a n n y e o n Hello! Oh hello! a n n y o n So it's a, i s a Sweden, right? Um, mm. um. Mm. Oh, um. Ah, cute, So adorable. <laughs> Thank you. It's cute. adorable. Is it cute? <laughs> oh yeah, yeah, <Wait>, <laughs> yes, wait. yes. So how how old are you? 나이나 yeah, 물어보자. Um, um, mm -hmm. um, um. Oh, if you uh, if you if um, you okay, don't if you mind, um, just no no no, it's okay. I'm, I'm, I'm twelve. Twelve. 야, 안 돼. 야, 벌어져. 안 돼. 이거 벌어져. 안 돼. 야, 안 돼. 야, 쏘리. 쏘리. 쏘리. 각도기, 각도기 터질 뻔했다. Oh, no, no, no, no. 귀요이 괴롭히지 말래. <웃음>